작곡하는 뮤직 프로듀서 뮤프3입니다. 햄버거송 20분 정도면 만들 거를 영상과 설명과 함께 하려니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누군가 작곡하는 초보자 혹은 스토리텔링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햄버거송의 메인 비트의 시작 단계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햄버거를 주제로 스토리텔링을 아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기쁨 슬픔 외로움 그리움 아픔 스토리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나의 햄버거에 얽힌 경험이나 느낌 겪은 일들이 모티브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발라드곡을 작곡하고 싶다면 두 가지 주제가 있겠죠 크게요 발라드곡 하면 이별 달달한 연인과의 순간 추억 그리움 이런 것들 아닐까요 햄버거 먹으면서 이별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을 발라드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햄버거를 먹으면서 연인과 시작되는 달달한 순간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발라드 아니면 댄스곡은 좀더 발라드보다는 즐겁게 표현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볼 수도 있겠고요. 정말 생뚱맞게 지구의 오염을 햄버거와 연관지어 곡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곡을 작곡하는 주체인 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 나의 느낌은 무엇인가 그래서 음악 용어에도 필인 이런 것도 나오는 거겠죠. 음악적으로 감각만으로 비교적 쉽게 느낄 수 있는 리듬은 네박자 혹은 두박자이고 거기에 맞춰 크게 그루브한 느낌은 없다고 할지라도 짧은 가사와 짧은 느낌이 진행되는 곡을 쓰기 좋은 것은 역시 하우스 비트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룹, 하우스 비트, 필인네 어, 박자, 두 박자 등등의 설명은 앞으로 차근차근 해갈 거니 잠시 접어두시고 지금은 그냥 들리는 대로 듣고 느끼는 대로 느끼시면서 나의 느낌, 감각에 좀더 집중해 보세요. 일단 네 박자 말 그대로 하나, 둘, 셋, 넷을 그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보통 걸음걸이보다 좀더 빠르게 쿵쿵쿵쿵네 이걸 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걸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보입니다 1 2 3 4 그리고 이렇게 4개의 묶음 단위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아노롤이나 드럼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우스 비트 혹은 내네 박자를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네 박자 리듬을 우선 만들어 보겠습니다 1, 2, 3, 4 여기에 맞춰 그냥 제가 고른 소리를 드럼킥 혹은 쿵이라는 것을 그대로 네 박자에 맞춰 배치합니다 보셨나요? 자 오늘은 비트의 시작까지였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뮤프다이었습니다